안녕하세요. 그 아키텍처 트랙 첫 세션으로 글로벌 사스 플랫폼을 위한 멀티리전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는 주제에 발표를 할 유용한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이런 자리에서 이제 1번 타자로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감,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현재 슈퍼브 AI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 백엔드와 데브옵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어, 데이터 트랙 커뮤니티 빌더로 활동하게 돼서 이제 CDC 기반 뭐 MSA 아키텍처나 대용량 데이, 이미지 데이터 처리 관련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경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운 좋게 리인벤트에도 참석하게 돼서 어, 다양한 네트워킹 기대, 기회를 이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 발표에서는 어, 이제. 어, 네. 네, 본 발표에서는 이제 그, 어, 웹 클라이언트가, 어, 여러 요청, 여러 인프라를 거쳐서 이제 슈퍼브 AI의 VPC에 도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발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일단 그 한국과 미국, 뭐, 동남아 등지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SaaS 회사이기 때문에, 멀티리전 라우팅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 람다 엣지, 그리고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유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 중인 다양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들을 프로덕션 레벨 API로 서빙하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방식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람다와 DynamoDB, 어, 그 AWS WAF, X-ray와 같은 인프라로 이제 멀티테넌트 SaaS가 풀어야 할 액세스 제어나 보안, 모니터링 등을 해결할 설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VPC 링크를 이용해서 API 게이트웨이에 들어온 트래픽이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 SNLB를 거쳐서 EKS 상에 호스팅된 어, 신규 백엔드 API 서비스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하도록 설계한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배경이자 이제 저희 회사 회사 소개를 어,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슈퍼브 AI는 2020년부터 이제 스위트라는 컴퓨터 비전 데이터 사스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컴퓨터 비전, 사스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분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뭐 나아가서 이제 라이다와 같은 어, 3차원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기 용이한, 상, 어,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기업용 웹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 어그 코파운더분들께서 이제 일찌감치 한국과 미국 둘이 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노력해 오셨고요. 어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위에 호스팅된 SaaS 솔루션을 구독형 소프트웨어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 어 여러 기업 고객을 이제 공통의 인프라 위에서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좀 위주여서 어, 그거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ECS 파게이트 클러스터 위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 올해는 이제 피처, 스토어가, 피처 스토어와 같은 이제 큐레이션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EKS 위에서 개발해서 뭐 클로즈 베타 형태로 뭐 일부 고객분들한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신규 기능을 위해 개발한 이 백엔드 그 EKS 쪽 백엔드까지의 그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면서 이제 AWS 클라우드 상에 구축한 멀티리전 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멀티리전 라우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멀티에이지, 뭐 HA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신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해서 설계를 할때 보통 빠질 수 없는 개념인데, 어, 멀티 에이지보다 이제 한 단계 상위 개념인 멀티 리전 아키텍처는 저희한테 왜 필요했는가를 설명해야 할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로 뭐 비즈니스 지속성을 위한 다운타임 최소화 혹은 뭐 재해복구와 같은, 뭐 재해복구 혹은 DR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멀티 리전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슈퍼브 AI 같은 경우에는 어, 멀티 리전 아키텍처를 그냥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어, 저희는 이제 글로벌하게 분산된 유저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서빙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 기업 고객들을 서빙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와 같이 어, 용량이 큰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엔드 유저의 그 레이턴시가 리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중에 일부 고객은 이제 저희 플랫폼 상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계셔서 어, 그 데이터가 자국의 그 리전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요구 조건을 어, 제시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한 유저베이스의 레이턴시와 뭐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요구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 서울과 북버지니아 지금 두 리전에서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운영해야 했었고 최근에는 일본 등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어, 고객층을 좀 확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의 데이터 규정 준수를 위해서, 어, 유사하게 요청을 주신 고객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AWS의 이제 매니지드 인프라 이용해서, 어, 멀티리전 라우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인프라가 가장 주요했던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글로벌하게 스테틱 컨텐츠 등을 배포해서 여러 리전에서 이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어, 전송 속도를 높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드 컨텐츠 디스트리비션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람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요청을 이제 릴레이 해서, 어, 사용자가 지정한 뭐, 뭐 커스텀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어, 해주는 뭐 AWS 람다의 확장팩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 사용자에게 이제 가장 가까운 엣지 리전에서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뭐 불필요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뭐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 DB 글로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리전에서 데이터 읽기 쓰기를 모두 지원하는 특별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뭐 리전 간의 데이터 복제나 동시 업데이트로 인한 뭐 컴플릭트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쉽게 개발을 할수 있도록 그런 수, 일부 수고를 덜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인프라로 구성할 수 있는 여러 모범 사례를 좀 살펴본 후에 이제 저희 상황에 맞는 멀티리전 라우팅 로직을 설계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슈퍼브 AI의 글로벌 라우팅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그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그뭐 이외에도 이제 그 라벨러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인도 같은 지역에서도 접근을 하시는데 어, 세계 각국에서 이제 사용자들께서 오픈소스 SDK나 웹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이 api.supervai.com 이라는 URL로 스위트 어, 퍼블릭 API 요청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요청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분산된 이제 뭐 접속 지점에 이제 짤, 짧은 대기 시간 만에 전송될 수가 있고요. 어,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부착된, 부착해서 이제 배포한 이 람다 엣지 함수는 어, 해당 엣지 로케이션에서 이제 요청을 가로채서 그 요청 헤더에 함께 전달된 토큰을 파싱하고 그 한국, 그 결과로 얻어낸 고객 정보에 따라서 이제 지정된 리전으로 라우팅을 해주는 어, 그런 폴리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스위트에 가입하신 뭐, 뭐 저희 한국 고객분들, 뭐, 지금 모, 모비스 같은, 현대모비스 같은 테너트의 경우에는 이제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서 어, 한국 리전으로 모든 요청을 라우팅하게 되고, 뭐, 미국에서 스위트 이용 중이신, 뭐, 일부 고객께서는, 어, 미국 북버지니아 리전으로 라우팅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처음에 스위트 API에 접근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정보가 없는 고객분들은, 이제, 엣지 리전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베이스 리전이 결정되고, 어, 그 신규 고객 가입 서비스를 통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게, 어,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계신 이곳에서 이제 이 URL에 접근해서 어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시게 되면 뭐 가장 가까운 서울 리전에서 서울 리전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되실 거고 그, 그 이후에 이제 접근을 하실 때마다 서울 리전으로 라우팅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다양한 API 서버의 프로덕션 레디니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 B2B SaaS의 API 서버가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제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멀티 테넌시 지원을 위한 API 키 관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API 키라는 거는 이제 테넌트 혹은 이제 고객사마다 고유하게 발급되어서 인증과 같은 액세스 제어 과정에 사용되는데요. 어 물론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 API 키 인증 과정이 이제 매번 불필요하게 응답 시간을 지연시키면 안될 테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캐싱 로직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요. 어, B2B SaaS에서 또 이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뭐 API 요청에 대한 스로틀링 같은 게 있는데 어, 리소스를 저, 공유하는 멀티 테넌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어, 테넌트 간에 이제 리소스를 풀링해서 뭐 풀링하고 공유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약간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피하고 싶은 민망한 상황이, 어, 한 테넌트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테넌트가 뭐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뭐 이른바 노이즈 네이버, 안티패턴 같은 거를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확, 어 확장성 있게 API를 구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입구에서부터 그 API가 들어오는 길목 그 입구에서부터 어, API 어뷰징 같은 걸 가, 감지해서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느 백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API 보안이나 어, 모니, 뭐 가시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장치 등이 이제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이 고객사 데이터 다루는 이제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2 같은 인증, 시스템 인증을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고객사와의 계약 시점부터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API를 AP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 AWS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인프라를 또한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인프라는 API Gateway, 아마존 API Gateway입니다. 그 대규모 요청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뭐 확장성 있는 API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여러 보안 장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API 게이트웨이와 함께 연동해서 이제 프로덕션 레벨 API로 만들기 위해서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의 어소라이저, 그 권한 부여자로 사용할 수 있는 람다 함수나 이제 코그니토의 이제 사용자 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뭐 메서드 단위로 이제 액세스 제어를 구현하는 경우에 쓸 수가 있고요. 또 어, 프로덕션 레벨의 이제 분산 트레이싱이나 뭐 이런 걸 제, 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X-ray 같은 걸 연동해서 API 요청에 대해서 분석하고 디버깅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마찬가지로 어, AWS WAF를 연동해서 일반적인 웹 취약점으로부터 API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API Gateway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제가 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되는 거것그 그 버전 1의 REST API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API 키 관련 기능이나 뭐 클라이언트 단위, 스로틀링, 뭐 리퀘스트 밸리데이션 그리고 w a p 연동, 프라이빗 API 연동 같은 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좀더 최근에 출시된 뭐 API Gateway 버전 2에는 어, HTTP API와 웹소켓 API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HTTP API 같은 경우에는 기존 REST API에서 지원하던 다양한 추가 기능을 이제 덜고 기본적인 기능만 재원해서 더 낮은 레이턴 시와 뭐 비용 절감할 을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웹소켓 API 같은 경우는 웹소켓 통신을 위해서 이제 뭐 사용해서 뭐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멀티. 네, 멀티플레이어 게임 혹은 뭐 동시 편집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슈퍼부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된 다양한 기능을 직접 구현하기 보다 매니지드 서비스의 로 장점을 이제 활용하고 싶기, 싶었기 때문에 어, REST API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액세스 제어 파트입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API Gateway는 IAM 정책이나 람다 함수 혹은 코그니토 사용자 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인증 혹은 인가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람다 함수를 이용한 인그 인증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o u t h 나뭐 s a m 같은 어, 토큰 인증 전략이나 혹은 이제 저희가 커스텀으로 지정한 어, 요청 헤더 에 있는 특정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자격증명을 하는 어 그런 커스텀 로직 등을 구현하는 상황에서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그림을 예시로 이제 살펴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배어로 토큰을 넣어서 어그 API 게이트웨이 요청을 하면은 그 API 게이트웨이에 연동된 커스텀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이 토큰과 뭐 컨텍스트 정보까지 같이 활용해서 IAM 정책을 생성해서 이제 반환하고. 어 그 반환된 정책이 유, 이제 유효하면 요청을 다음 단계로 통계시,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403 에러, 403 에러와 함께 이제 해당 요청을 튕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결과를 캐싱해서 뭐 지정된 그 지정된 t t l 안에 들어온 추가 호출에 대해서는 인정, 인증 과정을 생략해서 뭐 레이턴시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을 뭐 방지할 수 있고, 어 네, 단 이때 이제 프록시, 프록시 리소스와 같은 뭐 약간 복잡한 API 같은 거에 이제 캐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정책을 잘못 설정하면은 어 추가 요청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이제 403 에러가 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약간 애를 먹었던 부분이라서 개발하실 때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REST API 사용하면서 좀잘 활용하고 있는 또한 가지 측면이 이제 보안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AWS w a f 연동 같은 걸 이용해서 악성 유저를 차단할 장치를 제공하고, 어, 뭐 뿐만 아니라 뭐 메서드별로 혹은 이제 그 API 게이트에 그 구성한 그 등록된 이제 클라이언트별로 API 스로틀링을 손쉽게 설정할 수가 있어서 뭐 스파이크성 트라,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1차적인 보안수단을 제공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 그, 여기 오른쪽 그림에, 어, 그 API 키별로 UCG 플랜을 설정해가지고, 어, 테넌트별 구독 플랜에 맞게, 해서, 맞게 이제 요청을 스로틀링 하거나, 어, 뭐, 스트래픽을 조절하는 그런 그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어, 만일 이제 서빙하고 싶은 API가, 뭐, 그, 프라이빗 VPC 같은 곳에 가려져 있다면, 뭐, API 게이트웨이의 프라이빗 API 통합 같은 걸 이용해서 안전하게 연결할 수도 있고, 어,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후 슬라이드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보안 기능 대부분이 이제 REST API에 인, 한정해서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 뭐, 저희와 같이 이제 구축하려는 아키텍처가 뭐 엄청나게 빠른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것보다 뭔가 좀 보안이 그 잘돼 있고, 그, 이런 거를 이제 거, 그냥 바로 쉽게 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용례라면, 그 다양한 보안 장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REST API를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모니터링 기능을 기본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데 어, API 호출이나 레이턴시, 뭐 400번대 오류, 500번대 오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 어, 대시보드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요. 어, 개발 단계에서는 요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산 트레이싱을 위한 X-ray라는 것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 실제 API 콜이 어떻게 어떤 단계를 지나서 실, 내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지를 쉽게 그 시각적으로 보여줘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운영 환경에 배포된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들을 대시보드나 클라우드워치 통해서 모니터링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액세스 로그나 이제 실행 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서 제공하는 옵션이 클라우드워치나 뭐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즈 같은 거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 세팅대로 그냥 클라우드워치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뭐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종합하면, 어, 멀티테넌트 SaaS를 위한 API 아키텍처가 당, 간략하게 이렇게 어, 그려봤는데요. 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앞서서 멀티리전 라우팅을 거쳐서 들어온 그 트래픽들이 이제 리전에 따라서 이제 분기해서 적절한 API 게이트웨이에 도달하겠죠.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와프를 통해서 어 와프를 거치게 되고 그 방화벽을 통과한 요청이 API 게이트웨이 리소스에 도달하면 어 먼저 이제 람다 권한 부여자에게 요청을 보내서 어 커스텀 인증 로직을 호출하게 되고요. 이 인증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모범 사례를 따라서 다이나모 DB와 함께 사용하는 거를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됐고 뭐 반환된 IAM 정책에 따라서 어, API 게이트웨이가 요청을 통과시킬지 튕겨낼지를 어,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API 게이트웨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네이티브 캐싱 메커니즘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레이턴시 최소화를 좀 진, 최적화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테넌트 단위 스로틀링을 저희는 이제 어, 저희의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UCG 플랜과 어느 정도 이제 호환성을 맞춰서. 적용했고 요청을 보내시는 클라이언트별로 포터나 스로틀링 같은 걸 손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요. 엑스레이나 클라우드워치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한 모니터링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서울과 북버지니아 양쪽 리전에 동일하게 배포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멀티테넌트 API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요청들이 프라이빗 서비스로 릴레이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API Gateway와의 통합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쿠버네티스가 뭐 익숙치 않은 부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하게만 그림을 몇개 준비했는데 어, 이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원어원 one -on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 하지 않을 거고요. 어, 외부 트래픽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 내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인데 각각의 동작 원리가 좀 상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제 EKS와 같이 클라우드 매니지드스, 쿠버네티스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오른쪽과 같이 Ingress를 사용해서 운영하시는 게 표준적이죠. 어, ingress는 이제 쉽게 말하면 호스트나 이제 URL 기반 라우팅 규칙을 정의해서 어,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요청을 어, 스마트하게 이제 라우팅하는 입구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ngress는 이제 ALB나 NLB와 같은 로드 밸런스의 리스너 규칙으로 연결해서 어, 그로부터 들어온 외부 트래픽을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온 이제 다양한 요청을 어, 저희는 그 뒤에서 운영 중인 EKS 클러스터로 그 연결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 API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뭐 API 게이트웨이 백엔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람다 함수로 호출한다거나 HTTP 퀘스트를 보낸다거나. 어, 다른 AWS 서비스에 직접 연결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그맨 밑에 있는 VPC 링크라는 이름의 이제 프라이빗 통합 방법이고요. 어, 이걸 이용해서 VPC 외부 클라이언트의 액세스를 위해서 이제 그 외부 클라이언트가 이제 아마존 v, 그 저희의 VPC 내의 이제 HTTP 혹은 HTTPS 리소스를 이제 접근하는 것을 어,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계속 설명드린 이제 REST API의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통합 방식을 사용하려면 그 네트워크 로드밸런서를 띄우고 그 리스너 규칙으로 이제 VPC의 리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어, 이때 이제 그 API Gateway 버전 2의 그 HTTP API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NLB가 아닌 ALB 혹은 이제 ECS 컨테이너로 라우팅해야 하는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PI Gateway로 들어온 트래픽을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로 어 안전하고 빠르게 라우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프라들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먼저 VPC 링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PI Gateway 트래픽을 프라이빗 VPC 혹은 프라이빗 서브넷 등에 배포된 ALB 또는 NLB에 효율적으로 릴레이하는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뭐다 아시다시피 어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단일 접점으로서, 뭐, 여러 애플리케이션, 어, 가, 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인프라고.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HTTP, HTTP API가 아닌 REST API를 사용하기,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 NLB를 이용해야 했고요. 어, EKS 같은 경우에는, 뭐, AWS 제공하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거,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뭐 컨트롤 이 EKS로 들어오는 그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위해서 이 NLB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음 장표에서 좀더 자세히 그림을 그려놨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인프라를 조합해서 나온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어네 앞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타고 들어온 리전별 API 게이트웨이 트래픽이 어 퍼블릭 액세스 가능한 이 API 게이트웨이로 먼저 들어오고 다음에 VPC 링크를 거쳐서 어저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NLB에 도달하게 되고요. 다른 이제 통합 방식에 비해서 이제 VPC 링크를 통한 릴레이 과정은 뭐 최소한의 레이턴시만을 발생시킨다고 일단 그 문서에서 말하고 있어서 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트래픽 전송을 보장한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 밸런서 그저 NLB에 있는 리스닝 규칙으로 이제 신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EKS 클러스터의 인그레스가 등록되어 있고. 이후의 트래픽 흐름은 저 인그레스로부터 뭐 등록된 URL 라우팅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어,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의 어, 매니지드 서비스로서의 장점과 이제 표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서 EKS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구조는 사실 그 EKS랑 API 게이트웨이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 검색하시면 잘, 되게 많이 나온 그림이라서 어, 이, 그런 여러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좀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한눈에 모아보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가장 왠, 먼저 왼쪽에 보이는 글로벌 유저베이스로부터 이제 사용자들이 api.supervii.com이라는 URL로 접근을 s u p e r v i s u i API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어 해당 요청이 이제 먼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뭐 글로벌하게 어, 분산된 엣지 리전에서 람다 엣지를 호출하게 되고요. 거기서 어 요청 헤더에 담긴 그 테넌트 정보를 기준으로 저 라우팅 테이블로부터 어느 리전으로 요청을 내야지 할 결정하게 되고 어 리전에 따라 분기해서 이제 전달된 요청은 리전별로 배포된 API 게이트웨이에 도달해서 뭐 연결된 람다의 그 람다 어소라이저의 액세스 제어 로직을 수행하게 되고요. 해당 정보는 이제 캐싱이나 스로틀링, 그리고 뭐 와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네 최적화를 하게 됐고, 또, 네그 통과한 트래픽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VPC 링크 통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어 프라이빗 서브넷의 NLB로 전달된 후에 어그 인그레스의 라우팅 로직에 따라서 안에 클러스터에서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 되게 됩니다. 사실 이 동일한 API 게이트웨이를 저희는 기존 서비스의 이제 트래픽 라우팅에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PI 게이트웨이까지는 똑같이 그 트래픽이 들어오다가 어그 VPC 링크 백엔드가 아니라 람다 백엔드를 이용해가지고 파게이트 클러스터에 있는 서비스 특정 서비스를 호출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도 어 유연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